녹음 녹음 아아 아, 마이크 테스트 발로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스킨 글리치팝 개인적으로 이 단검을 갖고 싶었지만 가격이 비싸서 구매하지 못했다 이 하늘색으로 빛나는 모습을 보아라 얼마나 갖고 싶은가 그래서 현실에서 한번 만들어보려고 인벤터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했다.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때 여기서 이 뾰족한 부분은 서포터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직접 지지들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제 출력시간 열을 올려주고 프린팅 시작 프린팅이 되는 동안 기다린다. 프린팅 끝 이제 출력된 부품들이 설계가 잘 맞는지 끼워본다. 와, 나는 설계한 대로 한 번에 딱딱 맞으면 기분이 좋더라. 근데 이번에는 한 번에 안 맞아서 기분이 좋진 않다. 이제 칼날을 만들어보자. 하늘색 아크릴을 꺼내주고, 칼로 표시해주고,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갈고, 갈아주면 끝이다. 여기에 칼을 빛내줄 회로를 만들어줄 것이다. 스텝업버 컨버터로 12V로 맞춰주고, 회로를 납땜하고, 최종 조립을 해주면, 이대로 그냥 끝내야 되겠는데? 예쁘다. 이제 도색 시간. 먼저 서페이서로 뿌리고 다 마르면 라카로 칠해준다. 이걸 반복하면 도색은 끝이다.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손잡이에 빛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레진아트에 사용되는 스카이블루 축광 가루를 이용할 것이다. 바니쉬와 축광 가루를 섞어주고 골고루 발라주면 이렇게 빛을 흡수한 만큼 어두운 곳에서 빛이 난다. 근데 칼날에 불을 키면 안 보이네? 아무튼, 발로란트 글리지팝 단검, 완성. 간단하게 설명하면, 불을 끄면 손잡이가 하늘색 빛이 나고, 스위치를 누르면 칼날색 빛이 납니다. 충전식으로 만들어서, 충전기를 꽂으면 빨간색 불빛이 나고, 충전이 끝나면 파란색 빛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쁩니다.